전별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자 지금 같은 워크시트네요. 각 담당자에 대한 매출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어자 다시 각 담당자에 대한 매출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재고율은 보조축을 사용하여 꺾은선으로 꺾은선형으로 표시하는 차트를 생성하십시오. 아 과거 5번의 키워드는 차트 생성이네요 그렇죠 가로쪽 레이블은 담당자로 설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이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데이터가 이 전체 다냐 또는 어떤 특정 컬럼만 우리가 쓸 거냐 자 그것은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담당자에 대한 매출은 자 여기 담당자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의 담당자 말고 또 매출이 여기 있고요 그쵸 담당자에 대한 매출은 뭘로 해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그려라 자 그리고 재고율이 여기 h 열에 있습니다 자이 재고율은 보조축을 사용해서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생성해라 아 차트가 콤보 형태인 거예요즉 하나의 차트에 막대형 차트도 있고요 꺾은 선형 차트 자, 두개 이상의 차트 형태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콤보 형태로 쓰겠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이 콤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담당자 자, 담당자 쪽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번엔 뭐예요? 매출입니다. 자, 매출을 자, 마우스로 쭉 드래그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했습니다. 자, 보통 자, 시프트 키는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가 시프트예요. 자, 그런데 컨트롤 키는 내가 원하는 지역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컨트롤 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담당자 선택하시고요자 두번째 매출 쭉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재고율이 있잖아재고 재고율. 재고율까지 쭉 선택하겠습니다 아 지점별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 담당자와 매출과 재고율에 있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삽입 탭에 가시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 중간에 차트 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찾으셨나요 차트 자 차트 그룹에 보시면 자 여러가지 차트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마우스에 갖다 댄데 보시면 자 콤보 차트 삽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막대, 자, 막대 그래프하고 이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같이 혼합되어 있잖아. 그래서 콤보 차트에요. 자, 이 콤보 차트를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 타입의 차트를 만들 거냐? 또는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 보조축 형태대로 만들 거냐? 또는 누적 영역형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 혼합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어,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었고요 꺾은 선형도 있었는데 자이 꺾은 선형을 뭐로 지정하라 네,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다고 자 그럼 보조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두번째 거네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예를 선택하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매출은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자 재고율은 이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꺾은 선형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고 자, 오른쪽에 0% 에서부터 60% 까지는 자, 보조축이 됩니다 즉 재고율을 참고하기 위한 어떤 축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자 문제 다시 확인해 보면 다 끝난 건가요 자 가로축 레이블은 담당자로 설명하십시오 담당자로 설정하십시오 자 담당자가 뭔가요 아자 여기는 Y축이고 여기는 X축이잖아 즉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의 정보를 이렇게 사람 담당자 이름으로 표시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지점별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고,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데이터 범위 선택하시는 거구요.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자, 콤보 차트를 선택하고, 자, 그 중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어, 형태를 선택하고 나서 만들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구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 작업 5번의 작업과정 이었습니다 작업과정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자 여기다가 쓰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세번째 모의고사, 모의고사 풀이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Music